안녕하세요 허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건 뭐냐면 바로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원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라우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보통 파일을 만들면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잖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그 파일을 열수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영구적으로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가상의 공간에 내 파일을 업로드를 해둘수 있습니다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공간에 거기 업로드를 해두면 내 컴퓨터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컴퓨터에서 그 원드라이브를 로그인 한다면 웹상에서 바로 열수 있고 또한 스마트폰에 원드라이브를 설치해 두고 로그인을 해둔다면 바로 바로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원드라이브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수 있게끔 만들어 준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라고 하는 MS의 그 구독 시스템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대학생, 신입생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 학생분들, 그리고 직장인 모든 분들께서 이 원드라이브를 아,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드라이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을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원드라이브를 사용하시려면 원드라이브.com 또는 office.com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onedrive.com을 입력했고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플랜 및 가격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용량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학교 신입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365라고 하는 것을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원드라이브 프리미엄 기능 1TB라고 되어 있죠 이 1TB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꼭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독하신 상태에서 원드라이브를 활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렇고 여기 있는 이 원드라이브 베이직 5기가는 그냥 무료로 쓸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닷컴으로 들어갔고, 여기에 이미 저는 다양한 파일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원드라이브를 일단 한번 톡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누르시면 여기 하단, 왼쪽 하단에 보시면 원드라이브 앱 다운로드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줄 거고요. 자 이것을 선택해서 원드라이브 시작 또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윈도우에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것을 설치해 주시고 거기 안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원드라이브를 설치를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일 탐색기 안에서 원드라이브 이 폴더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미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랑 보기 쉽게 여기다 제가 폴더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원드라이브 강의 폴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원드라이브 강의 폴더 안에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업로드하는 방법은 정말 쉬운데요. 그냥 파일을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폴더에 쏙 집어넣으면 저절로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 보시면 은 상태 표시에 이렇게 회전하는 표시처럼 보일 건데 이게 바로 업로드 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 상태 표시창에 그 V 표시가 체크 표시가 뜨게 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즉이 표시는 내 컴퓨터에도 저장이 되어 있고 온라인에도 업로드가 되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은 여기 원드라이브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 그림 2와 프로필 사진이 업로드가 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몇초전 요거까지 딱 나오죠 자 이것을 확인해 봤으니까 우리 웹 상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내 파일 원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좀만 내리면은 약 1분 전에 원드라이브 강의 폴더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이미 두개 항목이 있다는 것도 보이네요 이것을 선택하면 여기 안에서 그림 프로필 사진 이두 가지를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요거를 마우스로 톡 선택하게 되면 웹상에서 이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열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바로 다운로드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안에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뭐 이미지의 크기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필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웹상에서 작업했었던 내용이 오프라인, 즉내 컴퓨터에 있는 이 이미지와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저장 눌러볼게요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은내 컴퓨터에 있는 이 그림이 라고 하는 것도 바로 편집이 된 것을 확인해 줄수 있죠 즉 이전에 봤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편집한 건데 오프라인도 수정이 된다는 거니까 아주 빠르죠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미지였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PPT 파일을 업로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지쌤 원형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PPT 파일을 업로드를 했고요. 이것을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지쌤 원형 차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파일이 업로드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것을 톡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주 신기한 게 웹상에서 파워포인트 안에 기능을 웬만한 걸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 체 같은 경우에는 좀 깨진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런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마우스 선택해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 이것의 아이콘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이것도 이동시켜 볼게요 이것도 이동시키고 이것도 이동시키고 별다방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백다방이라고 해볼게요. 수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저장됨이라고 뜨는데 이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따로 저장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뒤로 돌아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X자를 눌러주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PC에 있는 이 파일을 그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PC인 이 파일을 그대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웹상에서 수정했었던 모양 그대로 수정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원드라이브 안에다가 파일을 업로드 해두기만 한다면 굳이 어, 내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 파일의 내용과 그리고 이미지, 개체들의 위치들을 변경하고 그리고 수정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PC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업로드한 이 엑셀 파일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웹상에서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수정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은 바로바로 저장된 것을 확인해줄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열게 되면 방금 전에 수정했었던 땡땡땡 재고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수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이 이 지훈이라고 하는 이 L 표시는 뭘까요? 바로 지금 웹상에서 내가 수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왼쪽은 현재 웹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컴퓨터에 설치된 엑셀인데 제가 왼쪽에 있는 이 웹에 있는 위치를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L표시도 다 하나하나 이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요. 즉 만약에 이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작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하나를 3명이서 4명이서 5명이서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여기에 수정해 볼게요. 이렇게 pc에서도 작업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작업해 줄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 드라이브에 저장된 이 파일을 한번 공유해 볼 건데요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해줄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파일 자체가 이미 원 드라이브에 공유가 된 상태다 라고 했을 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기에 공유를 바로 해줄수 있게 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링크 복사 눌러 주시면 이 링크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실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카톡 같은 거라든지 그런 단체 톡방 같은 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시면 방금 전에 복사한 이 파일의 링크가 붙여넣기 된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 눌러주시면 바로 누구나 접속해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굳이 지금 내가 공유하려고 하는 게이 파일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뭐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원드라이브 강의 폴더 자체를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면 시 여기에 공유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이 공유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번엔 파일만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폴더 자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 폴더에 접속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링크 복사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복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카카오톡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전송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 폴더로 바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자료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파일들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고 싶다. 내 PC에. 그렇다면 현재 항목에 대한 선택 설정 해제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다운로드를 눌러 오시면 바로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폴더 안에 집어넣고 그 폴더 자체를 공유해버리면 매우 쉽다는 것이죠. 저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강의를 한다고 할때 뭐 실습자료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그럴 때 예전엔 USB를 줬는데 이제 USB를 안줍니다. 그냥 이 파일을 폴더 안에 넣어두고 이 폴더 자체를 마우스 오른쪽 공유를 누른 다음에 이 링크를 그대로 링크 복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링크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은 예를 들어서 이 폴더 이 링크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즉석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링크를 즉석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라 했을 때 이렇게 정, 정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롬을 쓰고 있는데 이 크롬 안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 페이지의 qr 코드를 생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생성을 해 주시면 여기 는이 qr 코드 자체를 바로 화면에 띄워 놓고 찍을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소 줄이기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 줄이기 사이트를 활용해서 컨트롤 v 누르면 바로 단축 url을 생성을 해 주실 수 있게 되고요 이 단축 URL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공유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공유하고 그리고 웹상에서 협업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원드라이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 기초적인 방법과 그리고 응용 방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볼 때나 또는 팀플 같은 것들을 할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써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영상 맞춰볼까 하는데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